다이어트 간식 치특키 100% 다크초콜릿은 황산화물질, 마그네슘, 칼륨, 철분이 풍부하고 포만감, 식욕억제, 대사촉진, 혈당조절 등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이건 이번에 구매한 생아몬드 항상 먹던 아몬드랑 같을 줄 알았는데 생아몬드는 진짜 생이더라 볶은 아몬드랑은 살짝 다르다 생 땅콩처럼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볶은 아몬드보다 맛있다 100% 카카오메스 초콜릿은 아메리카노 커피보다도 쓴맛이 강하다 쓴맛을 덮을 수 있는 스테비아랑 같이 먹으면 살찌는 맛이 완성된다. 맛은 살찌는 맛인데 스테비아를 넣어서 살안 찌는 다이어트 초콜릿을 만들 수 있다. 아몬드 1일 섭취 권장량은 15에서 20알 정도. 권장량 이상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무서운 음식이다. 다크 초콜릿 하루 권장량은 30에서 60g 30g도 너무 써서 먹기가 힘들다 두개 합쳐서 이 정도가 하루 권장량이다 하루에 이만큼만 먹으면 건강하고 살안 찌는 초콜릿을 먹을 수 있다 뜨거운 물로 초콜릿을 녹여서 아몬드 초콜릿으로 만들면 아침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초코바가 된다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실수를 한다 긴급 조치 스테비아 국물은 못 찬지 물 들어가서 초콜릿 죽이 돼버렸다 냉동실에서 식혀 주면 아몬드 초콜릿 완성 스테비아 넣은 초콜릿은 일반 초콜릿보다 맛있다 스테비아의 단맛 느낌이 설탕보다 잘 어울린다 실험은 끝났다 본격 대량 생산 인터넷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다이어트 초콜릿 상품 종류가 엄청 많다 카카오 100% 무설탕 다이어트 초콜릿은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다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5배에서 10배 정도 저렴하다 계량은 필요 없다 아몬드 카카오메스 1대1 비율 스테비아는 많이 넣었어도 맛있다. 맛있는 만큼 많이 먹게 되니 적당히 넣는다. 이제 중탕만 하면 끝. 참 쉽죠? 덮어놓고 잠시 대기. 이런 거 하면 꼭 참을성 없이 여러보다 망한다. 너무 자주 열어봐서 물갈이 한번 아까처럼 물 들어가면 조진다 툭툭 털어서 기포공간 없이 만들어주고 덮어서 냉동실에 잠시 보관 저는 사각그릇이 없으면 지퍼백을 사용해서 일대에 스테비아 넣고 녹여주고 조물조물 끝 각잡고 냉동실에 넣어준다 다이어트 초콜릿 완성 썸네일 찍어주고 일일 권장량만큼 소분해주면 된다 초콜릿 30g, 아몬드 20g 하루에 50g 정도 먹어주면 딱이다 50g이 적은 양 같지만 생각보다 많다 이 만들면서 주워 먹은 게 하루 취사량이 이미 넘어갔다 인공 감미료는 진짜 신의 선물이다 설탕 없는 초콜릿을 먹어보면 일반 초콜릿은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수 있다 설탕 조금 넣어서는 단맛이 날 수가 없다 엄청 때려 넣어야 우리가 사먹는 초콜릿 맛이 난다 스테비아를 많이 넣으면 단점이 많이 먹게 된다 진짜 너무 맛있어 30g씩 소포장 나는 하루에 딱 이만큼 먹는다 초콜릿에는 카페인과 테오르브로민 성분이 들어있어서 각성 효과도 있다 커피 대신 초콜릿 한 조각 먹어도 졸음이 사라진다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 음식이지만 정말 주의해야 하는 건 많이 먹으면 진짜 망한다 하루 권장량 섭취 지킬 수 없다면 장점의 이득보다 오히려 독이 된다. 오늘은 만들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만 먹어야겠다. 내일 먹어야지. I 됐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